그래서 꾸준하게 운동하시면 분명히 그 성장되는 어떤 근육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믿고 그 프로그램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진행은요. 그 몬서진 커뮤니티에 이렇게 찾그 있는 그 질문 중에까지 좀 선택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이 그 언젠간 몸 몸짱님 그 질문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 KJM2565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언젠간 몸짱님은 그 왼쪽 손목까지 신경이 눌리는 것처럼 찡한 느낌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그 KJM2565님께서는요 그 허리디스크 때문에 그 운동 중단하고 병원 치료와 이렇게 휴식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다리 쪽에 다 오른쪽 다리 전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어 오늘 그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신체에 보면 이제 경추라고 하는 뼈가 있고요. 이게 목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추가 어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이 손, 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그 절임 쪽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언젠가 몸짱님. 그래서 이 손, 손 쪽에 이렇게 절임 현상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곱 개의목뼈 가운데 그 6번, 7번, 그 6번, 7번에 그 문제가 좀 발생되었을 때, 그런 느낌, 그 절임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KJM2565님 그 질문처럼 그 다리 저림 쪽. 근데 오른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 우리 그 요추라고 그래가지고 요추를 룸바라고 그러는데 그냥 짧게 L1번부터 L5번까지 이렇게 표시들을 해요. 그래서 보통 L2번은 다리의 전면 가운데 약간 위쪽. 그다음에 약간 그 아래쪽은 어 3번, 그다음에 이 바깥쪽이 5번, 안쪽이 4번 이렇게 그 지배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척추가 우리 그 신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영역이 있는데 아마 이런 저림 현상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목뼈의 이상 또는 요추의 이상, 즉그 경추와 요추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가 그 신경을 압박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절임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운동을 사실은 중단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절임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갖고 디스크의 돌출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긴 한데 우선 그 운동하기 어려운 또는 심한 그 절임 현상이 느껴진다면 우선 이 부분은 병원 치료가 우선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어, 어떤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좀 가능하시다면 운동 방법을 통해서 즉, 목 주변 근육의 강화를 통해서 이러한 그 현상을 좀 낮춰준다든지 또는 그, 허리 부위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 절임 현상을 좀 떨어뜨리는 어떤 이러한 접근법이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제 의견이니까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아, 좋은 그 회복, 어, 저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닉네임이 곽구님이신데, 그 몬스터진 프로쇼를 아, 관람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대기실에서 출전 전에 음식 먹는 거뭐 이런 걸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합 전 무분할 훈련 루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신 펌핑을 위한 목적 외에도 그 막바지 준비를 할때 이제 전신, 제가 전신 서킷 같은 이런 트레이닝 방법을 이용하는데 사실 그 시합 준비 기간이 보통 길게는 뭐 14주 이상 뭐 아무리 짧아도 8주 이상의 그 시합 준비를 하게 되죠. 이러한 그 시합의 막바 바지에 가게 되면 사실 체력적인 고어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소진됐을 것이고 또 시합 직전에그 마지막 일주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신체의 컨디션을 올리는 이러한 그 접근방식이 사실은 좋아요. 뭐 사실 뭐 시합 그 일주일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근육이 막 좋아지고 뭐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가벼운 자극 그, 그리고 이제 그 펌핑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정도 강도의 운동을 쉬지 않고 유산소 같은 형태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컨디셔닝을 올리는 즉, 근육의 질적인 컨디셔닝 즉, 근육의 선명도를 조금 더 향상시켜서 근육이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좋고 아주 건조한 드라이하고 좀 이렇게 강도 있는 이런 그 컨디셔닝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어, 제가 이제 전신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일 중에 이제 배를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그 섭취하는 걸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몬스터진 프로쇼의 그 막바지에 제가 그 시합 준비를 할 때, 사실 그좀 허리 부상도 있었고 또긴 시간 동안에 그 시합 준비로 인해서 컨디셔닝을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인효에 도움이 되고 이제 펌핑 전에 이제 과당을 섭취를 해서 좀더 근육에 그 당분을 공급해서 좀더그 펌프업을 얻으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과일 중에 배를 선택해서 이렇게 섭취했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컨디셔닝이 그렇게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를 섭취했다고 해서 컨디셔닝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100% 아주 완벽한 최고의 컨디셔닝 상태를 시합 직전에 만들었다면 사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컨디셔닝이 향상됩니다. 과일 중에 배를 선택한 것은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조금 더 저도 그 이뇨작용의 도움을 얻고 과당 섭취를 위한 목적으로 섭취를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컨디셔닝이 향상되지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만약 그 100% 컨디션이었다면 그런 과일 중에 배라든지 뭐 수박이라든지 이런 인효작용에 도움도 되고 너무 높은 당분을 섭취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미지수가 중간 정도 되는 이러한 그 과당을 좀 섭취를 해서 꾸준하게 혈당 유지를 해주면 펌프업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저의 어떤 그 광배근의 길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 광배근의 길이를 좀 길게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가장 좋은 뭐 등운동의 방법을 추천드린다면 저는 원암 로우, 한쪽 팔씩 진행하는 그로뭐 덤벨을 이용한 로우도 괜찮고요 또는 프라이트 로드의 장비를 활용한 그 로우 로우 방법 즉 이렇게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벤트 오버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로우 로우 방법 있잖아요 또는 이게 오남 로우 방법 뭐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 방법이 이제 바벨벤 오브 로우 라고 해서 그 상지를 앞으로 구부리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 동작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데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는 이런 단점 때문에 근육에 광배근을 좀 길게 만드는 그러한 긴 가동 범위를 활용하기에는 바벨을 이용하는 단점으로 인해서 좀그 결과물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두 손을 이용한 바벨 벤트 오브 로우라고 하는 이 동작을 대신할 수 있는 즉 한쪽씩 한쪽씩 진행해서 좀더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조금 더그 해당 목표 근육에 대한 그 분리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길이 또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운동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 있다면 원암 로, 덤벨을 이용한 원암 로우 또는 플레이트 로드 장비 머신 장비를 활용한 로우로우를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것으로 오늘 그 커뮤니티 부분에 올라온 질문을 좀 설명드리고요 이제,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 많은 질문들이 여기 이렇게 그 올렸는데 홍무성 님께서 이 태로 인한 체육시설 금지가 되면 근손실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손실 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2주 정도까지 쉬는 거는 그렇게 큰 근손실을 얻기 보다는 3주 3주 차가 되었을 때 이제 근손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즉 근손실이라는 말보다는 그 근섬유부피의 감소로 표현을 하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즉 우리 그 근육섬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근육 섬유에 자꾸 상처를 주고 운동 저항을 이렇게 전달시키게 되면 근육 섬유 내에 있는 운동 신경들이 활성화가 돼요 이런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운동 신경들이 근 섬유들을 끌어 모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전달되어지는 저 무게 저항이 이렇게 중간이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늘어난 어떤 부피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이게 서서히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근섬유가 움직일 수있게 동원되는 근육 신경섬유들의 작용들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이 비록 그 운동 저항이 전달되지 않아서 근 부피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운동을 하는 그 시점이 3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근력도 떨어지고 그 다시 이제 그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 뭐 2주 정도 기간에 아예 운동을 뭐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근육 부피가 이렇게 감소되어지는 현상은 일어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 너무 이렇게 근육이 빠진다 라는 생각까지 마시고 그래도 만약에 이 상태를 메인테인, 유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하고 싶다면 자기 바디웨이트를 이용하는 운동만을 진행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뭐 가슴에 가장 대표적인 상지훈련 같은 경우는 푸쉬업 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푸쉬업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의자 두개 갖다 놓고 이렇게 딥스 동작을 해도 괜찮고 상지 운동은 사실 푸쉬업 그리고 이 턱걸이 동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턱걸이가 가능하다면 턱걸이 동작을 추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상지 정도는 푸쉬업과 턱걸이 그두 동작만 하더라도 가슴, 등, 이두근육, 이두, 이두 근육, 삼두근육, 어깨근육 다동원돼요그 등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어떤 그 맨몸 스쿼트 그 다음에 복근 운동은 아마 누워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루틴만 꾸준하게 하루하고 하루 쉬어도 되고요 운동에 대한 어떤 테크닉을 좀 알고 계시다면 뭐 매일 진행해도 얻어진 근육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꼭 헬스장에 가야지만 한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할수 있는 이런 동작으로도 유지는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또 이렇게 질문을 살펴보면 김팔랑 님께서 김준호 선생님 평소에 운동 어디서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저는 그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는 몬스터 짐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항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어 제가 직접 운동하는 거 보실 수도 있고요 또그 일일 입장 하셔가고 운동도 가능하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전례 오르 님께서 프로보를 하면 흉곽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가능한 건가요? 질레 오르 님, 그 프로보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프로보에 관련된 그 운동 방법이 사실 뭐 전거근 운동에 관련된 운동이고요. 또이 가슴 운동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켜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등쪽에 그등 운동 루틴에 추가를 시켜서 진행하는 그런 바디빌더들도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조금 이제 설명드린다면,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사실 우리 그 흉골, 흉곽에 있는 뼈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 그 가슴에 있는 뼈, 쇄골이란 뼈가 있죠. 여기 바로 위에 쇄골뼈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 흉골이란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골뼈 양 옆에 코스탈 카틀리지라고 그래서늑연골이라고 하는 뼈가, 그 말랑말랑한 뼈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그, 일명 갈비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딱딱한 갈비뼈가 총 12개가 있어요. 그 흉골도 사실 가슴에 있는 흉골뼈가 단단한 뼈인데, 단단한 흉골과 단단한 갈비뼈. 그 사이에 연골이 있다는 거죠. 말랑말랑한 뼈가 있다는 거죠. 이 말랑말랑한 이 뼈가 늘어났다 줄었다 할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갈비통 안에 왜그 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들여마시면 폐가 이렇게 부풀어야 돼요. 폐가 이렇게 커져야 되겠죠. 즉그폐 안에는 허파 꽈리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산소를 이렇게 흡입해서 여기서 가수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 바깥으로 내보내고 새로운게 공급된 산소를 다시 우리 몸에 공급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폐잖아요. 그래서 이그 산소 교환을 위해서는 폐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 흉곽에 있는 뼈 조직 자체가 단단한 뼈로 되어 있으면 폐가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딱한 흉골뼈, 그 다음에 갈비뼈 중간에 늑연골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뼈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뼈 조직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어떤 풀오보 동작과 같은 인위적인 그 저항적인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일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곽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쪽으로는 가능한데 사실 우리 뼈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흉폭이 두꺼운 어떤 이런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에좀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 동작을 조금 뭐 가슴 운동이라든지 등 운동에 좀 이렇게 추가를 해서 뭐 얻고자 하는 어떤 뭐 긍정적인 결과가 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아뭐 흉곽 확장이라든지 또는 뭐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라든지 뭐 전거근의 그 발달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뭐 다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향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풀업보 동작을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퍼스트 매들라인 맨들라 e 저는 풀업을 한 개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풀업을 한 개라도 할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 풀업 이거는 어 정말 한 개도 못 하면요 우선 제가 막 담당 선생님이라면 무조건 철봉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선 등의 힘을 이용해서 풀업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몸무게를 그 철봉에 매달려서 이렇게 쥐고 버틸 수 있는 이 악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 손으로 꽉 움켜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전완근의 힘을 키우는 우선 스텝을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풀다운을 통해서 뭐 등에 힘을 주는 요령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숙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기 동작부터 좀그꼭그 그 바디빌딩식의 정석적인 그 풀업 동작을 하는 것보단 조금 그 변칙적인 방법인데 왜그 턱걸이 하다 보면 왜 배치 배치기 동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치기 동작 같은 이런 취티법 이런 속임적인 방법을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이용하셔가지고 근육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풀업 한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태 님께서 등운동 시팔 힘도 쓰니까 자극이 더잘 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등운동을 할때 상완 이두근의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오히려 이두박근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그 경우보다 뭐등 훈련을 할때 상완 이두박근에 어떤 참여율은 굉장히 높게 연구 보고에 다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 훈련을 하고 나서 이두 훈련을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 등 훈련을 할때 이두가 많이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의 이두근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이두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 훈련을 한 다음에 이두 훈련을 진행하는 이러한 요령도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얻어 가시고요 또등 훈련을 할때 이두가 상당히 많이 참여한다 라는 거는 진리니까 꼭 여러분들이 요건 그 지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수님이죠 한 기수님께서 어 컴파운드 세트로 다섯 종목 삼 세트씩 하면 총 세트는 삼십 세트인가요?라고 했는데 컴파운드 세트로 다섯 종 5종, 다섯 종목을 한 번에 묶어서 하신다는 얘기인지 보통 일반적인 컴파운드는요 두종두 두 가지 종목 정도를 묶거든요. 또는, 트라이세트법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보통,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세트는 한 3세트 정도예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하는데, 뭐, 트라이세트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 뭐, 시체스트 프레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진행하는, 요즘 진행하고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하면, 지금 중량이 좀 높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좀 이걸 줄여주고 자 여기 이렇게 시체스트 프레스 그 다음에 팩트 플라이그 다음에 인클라인 이렇게 시체스트 프레스 그 다음에 팩트 플라이그 다음 인클라인 프레스 이렇게 진행하는데 보통 제가 이 장비를 활용해서 가슴에 트라이세트를 진행할 때 3세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세 종목을 가지고 3세트라니까총 9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세트는 3세트로 그냥 여기셔야 돼요. 그니까 근데 총 세트가 얼마냐 그러면 9세트로 보는 거죠. 그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안 쉬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꼭그 그 자신의 그 신장 그 키에 키가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 자기가 이렇게 가슴에 그 수축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러한그 어, 위치 조정이 꼭 필요하고요. 앉아서 이렇게 시체 스프레스 먼저 개수는 뭐한 13에서 회 15회 정도 진행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데만 쉬는 거예요 다음으로 팩트 플라이. 요렇게. 이 팩트 플라이를 할 때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서 주여 짜서 이렇게 버틸려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방법은 근육의 단축 상태보다는 이렇게 신전시킬 때 근육을 더 많이 손상시킬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그 리드, 그 동작을 만드는 그 리듬이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 손잡이를 벌리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는 동작을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통제하에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인클라인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쪽씩 들어주고 최대로 가슴 상부에 자극이 들어갈수록 내려주고 그 다음에 파워 있게 밀고 바로 내리는 거죠 여기서의 실수가 대부분 여기서 밀어놓고 많이 멈추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 보다는 신전을 시킬 때이네가티브 동작을 천천히 그리고 통제하고 차라리 가장 긴 가슴 근육의 신전이 일어났을 때 멈추었다가 힘있게 밀어주고 통제하는 카운트로 설명드린다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둘, 셋 정지, 밀고 정지, 밀고, 정지, 밀고, 정지, 밀고. 자, 이러한 방법이 조금 더 가슴 근육의 손상률을 높여서 가슴을, 가슴에 해당 목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단백질 합성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적인 접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세트든 뭐 컴파운드 세트든 뭐자이언스 세트가 아니라면 다섯 종목을 묶어서 만약에 한 번에 진행하는 종목이 다섯 종목이고 이걸 3세트 했다 그러면 이제 총 세트는 15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윤여준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팔을 외회전 상태에서 왼쪽 팔을 360도로 크게 돌리면 대원근, 광배근 어딘가에서 통증 없이 딱딱 소리가 납니다. 내외전 중립 상태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데 왜 그럴까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 건가요? 그로 인해 왼쪽 등, 어깨, 가슴에도 자극도 덜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딱딱 소리가 나는 건 통증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사실 우리가 여기 요요 요 부위가 광배근이잖아요. 이 부위가 광배근인데 장골릉 부분 뭐육 어, 6번 이하의 모든 흉추의 극돌기 뭐 흉요근막 이런 데서 기시를 해서 쭉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끝단에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상완골의 그 결절간구라고 하는 고기에 붙어요. 그래서 가슴 근육에 그 정지점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이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서로 기랑적 작용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대원근, 소원근은 사실 견갑부, 견갑골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견갑골의 움직임을 담당해주는 그런 근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광배근의 그 해부학적인 액션이 그이 상, 상황골에 대한 내외전. 내외전 그다음에 익스텐션아 x 스텐션 s 스텐션 그다음에 어덕션 그니까 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광배근이에요 근데 이 광배근에서 산밀도 회전을 하면 딱딱딱딱 소리가 난다는데 그거는 이제그 상완골이 이렇게 그 관절각 내에서 이렇게 회전될 때그 주변에 상완이두근이라든지 뭐 가슴 근육이라든지. 아, 어, 요런그 근육들의 힘줄이 있어요. 그런 힘줄이 이 상완골에 움직 상완골이 움직일 때그 헤드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그게 딱딱딱딱 뭐 이런 소리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통증이 없으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아까 저기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 근육 부위 예, 힘줄들이, 지나친 어떤 단축성 운동 부분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케이블 크로스 같은 거할때 이렇게 쥐어 짜서 오래 버티는 거, 그 다음에 뭐, 광배근 같은 훈련에서 이렇게 잡아 땡기는 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게를, 중량을 잡아 내리는 이런 동작에 신경을 많이 쓰고, 놓는 동작은 별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 그, 즉, 다시 말하면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어떤 이러한 경향의 운동을 자꾸 진행하는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근섬유들이 단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뭐 그런 상태. 그래서 사실 이걸 근막 이완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 주면 사실 동작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통증 뭐 소리 이런 것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동 범위도 커져요. 그러면 조금 더 그 좋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 이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질문자의 이름은 없는데 레그 프레스 속도 리듬감을 어떻게 가져가는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속도와 리듬감은요 레그 프레스를 진행하실 때뭐 여기 있으니까 자 레그 프레스를 진행하실 때그저 저번 라이브에서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이 레그 프레스를는 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천천히 뭐 이게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단이 장비 자체가 머신 장비이고 이미 균형 통제가 완성된 장비예요. 굳이 내가 이그 중량을 이렇게 받아 내릴 때 통제라고 하는 부위는 부는 필요하죠. 근데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통제된 범위 내에서의 빠른 속도 그러니까 내리는 건좀 천천히 내리, 통제하지만 밀때는 좀더 파워있게 빠르게 그리고 바로 무릎을 쭉 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전 상태로 돌려야죠 그래서 근육을 저항을 주는 그즉 최대 수축에서 신전으로 넘어오는 그 타이밍을 짧게 유지하는 그러한 그 테크닉을 구사한 속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정도 속도? 이런 속도로 진행하시는 게 레그프레스의 장비를 잘 활용해서 조금 더그 대퇴부에 강한 자극이 전달되고 좀더 성장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레그프레스 사용법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손영서님께서 그 ET 체형 뱃살이라고 들었는데 체지방률이 13에서 14% 정도이고요. 아랫배살만 유독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자, 이 아랫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복부 비만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복부라고 하는 그 이 부위가 그냥 복근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겉에 있는 우리 몸은요 겉에도 근육이 있지만 그 안쪽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이제 그 근육을 뭐 겉근육, 속근육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글로벌 머슬이다, 뭐 로컬 머슬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제 배가 사실 복부는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죠 그건 왜 그러냐 복행근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복벽에 있는 복부직근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도 근육인데 그 복부직근 더 안쪽에 허리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앞쪽을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복행근 Transverse a b d o m i n i s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내장 기관의 무게를 다 지탱해 주죠. 그래서 이런 그뭐 물론 다이어트를 함으로써도 뭐이 뱃살이 줄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평상시 우리가 그 복근 운동을 할때이 복벽 안쪽에 있는 심층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동작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이거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복근 운동 방법은 복벽에 있는 복근에도 자극을 주지만 그 복벽 안쪽에 있는 복행근이라든지 내사복근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그 심층 근육, 즉 로컬 머슬에도 같이 자, 그 자극을 줘서 우리가 복벽을 움직이는 근육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근 운동을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하늘 보고 누워서 이게 왜 크런치 동작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런 동작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레그레이즈 동작이라든지 뭐 이런 동작들 이런 동작들은 전부 다이 겉에 있는 배만 자극 복벽에 있는 근육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과 즉 동적 동작과 정적 동작을 같이 진행하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루틴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첫번째 크런치를 좀 진행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5개정도 이런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해서 복벽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 레그레이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프랭크 동작을 하는거죠. 이 동작을 진행합니다. 프랭크 근데 이거는 앞에다 초시계를 갖다 놓고 30초 이상 버텨야 돼요. 이게 10초 정도 버텨갖고는 그 심층 근육을 활성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랭크 동작으로 한 30초를 버텨주죠. 그리고 이 동작이 끝나면 아까는 그 하늘 보고 누워서 크런치 동작을 했으니까 그 동작의 반대 동작인 리버스 크런치나 레그레이즈 동작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레그레이즈 동작을 진행하죠. 또이 동작을 뭐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진행을 했으면 자 이번에는 사이드 프랭크 사이드 프랭크 동작을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 내사복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도 많이 자극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이드 프랭크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초 이상 버티셔야 돼요. 자이 동작이 끝나면 그대로 천천히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에 진행했었던 크런치 동작 15개에서 20개 진행하고 그 다음 사이드 프랭크를 다시 하는데 아까는 이쪽 왼쪽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이번엔 반대쪽 오른쪽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30초 이상 30초 이상을 이렇게 버텨주죠 이 돈이 30초 이상 버텼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하늘 보고 누워서 레그레이즈를 한번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약식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크런치 그 다음에 프랭크 다시 레그레이즈 그 다음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오른쪽 사이드 프랭크 그 다음에 다시 크런치 반대쪽 어 왼쪽 사이드 프랭크 그 다음에 마지막 레그레이즈 그 다음에 끝 이걸 한 세트에요 쉬지 않고 한 세트로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이 동작이 모두 뭐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셔서 끝나면 중간 휴식을좀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하시고 어 추천 세트는 총 3세트 이상, 무조건 3세트 이상은 돼야 되고요. 좀 더, 어, 좋은 결과를 좀 얻고자 한다면 5세트 정도까지는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그, 고그 복행근의 좀 강화를 통해서 좀 아랫배 나오는 것도 좀그 줄여드릴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추가시키고 이제 그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음식 조절 방법을 병행하셨을 때좀더 결과물이 빨리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종동 님께서 비시즌에는 어떤 세트 기법과 어떤 종류의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비시즌 사실 제가 이제 비시즌 기간에 좀 선호하는 어떤 그뭐 운동법이 있다면 사실 시즌 운동법과 비시즌 운동법 이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비시즌의 개념은 사실 운동을 덜하고 먹는 것도 좀 많이 먹고 내가 좀 쉬고 싶으면 쉬고 하는 게 비시즌. 요즘은 이제 그런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프로 선수들은 비시즌의 기간이 의미가 뭐냐면 나의 단점 부위를 보강 보완하는 보완하는 기간이 비시즌이고 시즌은 그 보완된 비시즌 기간 동안에 보완된 그러한 그 근육에 좀더 많은 운동량을 전달해서 경기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즌이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 비시즌과 시즌 기간의 운동법의 차이를 둔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예전 그아놀드 시절 때 진행했었던 그런 방법론 이에요 그래서 요즘 프로 선수들의 운동 방법은 비시즌과 시즌의 어떤 그 개념에서의 차이점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약간의 세트 수의 차이라든지 사용 중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비시즌과 시즌 기간에 거의 비슷한 비슷한 그 훈련 루틴의 구성으로 어, 그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좀더 어, 맞아요. 이광배 불균형이라는 질문을 그 박재선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광배 부위의 그 불균형이 이렇게 레스프레드 포즈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양쪽 날개 축지 뼈가 이렇게 한쪽은 잘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한쪽은 잘안 빠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광배근이 불균형적으로 좌우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경우인데 그건 근막 이반 하셔야 됩니다 그 등쪽만 풀어갖고는 소용이 없고요 이 특히 앞쪽 가슴이라든지 뭐 어깨 부위에 연결되어 있는 뭐 상완 2두라든지뭐 이런 그대가 상완 3두도 굉장히 그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완 2두도 견갑골에서 기시하죠. 아울러서 상완삼두근도 견갑골에서 기시하거든요. 즉 상완골이 견갑골과 맞닿는 그 관절강의 상부 쪽은 상완이두근의 장두고 하부 쪽은 상완삼두의 그 장두가 그곳에서 기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완이두근의 단축이나 상완삼두근의 장두 부분에이 상완이두와 상완삼두 각각 장두 부분의 단축이 있으면 견갑대의 움직임이 제한받아요. 가슴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등의 불균형이 사실은 뭐 등쪽의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되기보다는 그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하는 다른 부위의 단축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이 상완 이두근의 장두라든지 상완 삼두근의 장두 부분. 그다음에 뭐오해완근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의 단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그 근막이완으로 좀 해결을 하신다면 그 좌우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나가거든 님께서 프랭크 2분 정도 버티는데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 글쎄요 <웃음> 2분은 너무 길어요 뭐한 30에 30초에서 40초 정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등장 운동과 등척 운동 프랭크라는 동작은 등척 운동이거든요 그거는 등장 운동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랭크 동작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는 근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버틸 수 오래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한 어떤 그 운동 방법은 등장 운동과 등척을 병행해서 어, 진행한 그 루틴이었으니까 등척 운동하고 등장 운동을 좀 이렇게 섞어서 진행해 보시는 그런 방법. 부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하부쪽 운동 궁금하십니다 라고 진박 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을 이두 하부쪽은 사실 뭐 프리처 컬 같은 동작이면 충분하겠죠 프리처 벤치에서 사실 그 상환 이두박근의 가장 대표적인 고립 훈련이 그이 프리처 벤치죠 이건 이제 프리처 벤치라고 그러는데 아 만약에 덤벨이 집에 있다면 이 프리처 벤치가 없어도 할수 있어요 상 덤벨이 있다면, 이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자기 무릎에, 파, 무릎에 팔꿈치를 요렇게 고정시켜요. 그래서 사실 이 동작만 해도 되거든요. 이게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이게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이 되는 거고, 여기서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무릎 그 파텔라, 슬개골 쪽에 이렇게 딱, 약간 팔꿈치를 아래쪽에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완삼두근의 약간 끝부분에 그 무릎 무릎 위치를 딱 잡고 그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컬 동작을 수행하시면 덤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덤벨컬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상완이두근에 봉긋한 봉우리도 만들 수 있고요 이 하단 부위에 좀 작을 많이 전달시킬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을 추천드릴게요 자이 동작으로 진행해보시면 이 하단부에 좀작을 충분히 전달시킬 수 있고요. 몬스터 짐에 올라온 루틴대로 아직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종, 서종덕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루틴은 2일 격일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몬스터 짐 트레이닝 그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있는 그 2일 격일제 루틴에서 약간의 종목 변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1년 전에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일 격일제에 관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는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변경 사항이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아마 지금 유튜브 영상에 있는 그 루틴에 나와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좀 수행하셔도 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아, 추후에 또 공개되는 2일 격일제 운동 루틴 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김고경님께서 핵스쿼트를 진행할 때 대퇴 이두와 둔부를 타겟팅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허리나 무릎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가는 느낌입니다. 해당 부위를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 핵스쿼트 종목이 무릎 관절에 조금 그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핵스쿼트를 안 했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레그프레스 많이 진행했었고, 뭐, 스쿼트 같은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방법에서 최근에는 제가 핵스쿼팅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방법적인 부분에서의 좀 문제가 있었더라. 그게 뭐냐면, 핵스쿼트를 진행할 때, 그, 이게 워낙 무겁습니다. 이 기구 자체의 중량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중량을 빼고 이 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헥스코트를 진행할 때이 발의 위치를 너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무릎 스트레스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이러한 동작은 좋지 않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앞쪽에 놓고 약간 그이 팔자로 벌리지 말고 11자에 가까운 형태로 좀 발, 발을 놓고 그 다음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그대로 힙을 뒤로 이렇게 밀어 주면서 깊숙이 앉으셔야 돼요 깊이 그래서 엉덩이에 자극이 들어가게 여기에 자극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 보시면 조금 더 무릎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즉 힙을 등받이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그래서 고개는 뒤로 하시고 가슴을 들고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좀 진행하시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방법을 사실 어,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진행한다 지금 요즘 체육관 못 가잖아요 체육관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엉덩이에 자극도 주면서 조금 그뭐 다리 근육에도 좀 자극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 없을까 만약에 스쿼트를 진행할 때뭐 그냥 뭐 고정된 물체를 좀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뭐 잡아도 되고 스탠스를 좀 넓게 잡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깊이 앉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정된 물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붙들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좀 깊이 이렇게 몸을 약간 뒤로 움직이면서 이게 깊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 일어서고 멈추고 뭐~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런 방법적으로도 진행을 하셔도 그~ 굉장히 좋은 그~ 다리 근육에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접근이 될수 있고요 또 혹시 그~ 이~ 짐볼 같은 거 짐볼을 벽에다 이렇게 돼요. 등을 여기다 이렇게 기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마치 거의, 이게 힙을 이렇게 밀어줘서 이 짐볼이 떨어지지 않게끔 중심을 잡고, 손 이렇게 앞으로 하고, 깊게 앉아주면, 사실 이 동작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대신 이게, 스탠딩을 할 때, 스콧 같이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스텝을 좀 앞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등을 미는 거죠. 힙 뒤로 빼주고. 그니까 스텝이 우선 몸, 몸보다 좀더 이렇게 앞으로 유지될 수 있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니까 진보를 등에다 대고 이렇게 기대는 거죠. 처음에 중심을 그렇게 잡고 동작을 취할 때는 힙으로 진보를 좀 강하게 밀어주고, 그 다음 손 앞으로 하고 약간 뒤로 이렇게 눕듯이. 그러면서 깊이 앉는 거죠. 그러면 이 동작 자체가 지금 진행하는 핵스쿼트 동작과 거의 똑같은 동작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건 집에서도 하실 수 있, 충분히 할수 있는 동작이니까 이 동작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니까 옆에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서 멈추고 멈췄다가 일어서고 바로 통제 멈췄다가 일어서고 바로 통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린 몬스터님께서, 형님, 어디 헬스장 다니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몬스터짐, <웃음> 몬스터짐 스튜디오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해외 보디베더 사에서 유행하는 고중량 렉풀에 대한 어,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중량 렉풀이라고 하는 거는 파워렛 파워라이... 에서 진행하는 그냥 데드리프트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 높이에서 그냥 무게를 끌어 당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렉에서 진행하는 그 운동 방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중량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 제가 이등 근육에 좀더그 양을 얻고자 그리고 좋은 어깨 프레임 이라든지 좀 이렇게 두껍게 발달된 상체그 모양? 뭐 이런 걸좀 얻으려고 그 진행했었던 게 렉풀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냥 바, 데드리프트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동작이 데드리프트인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죠. 그냥 루마니안 같이 무릎 정도까지만. 근데 여기 파워렉을 이용해서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끌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동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하는데, 외국 프로 바디빌더들이 등 훈련을 할때이 동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더이 승모근,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뭐 어깨 근육이라든지 이런 그 광배근의 두께 같은 거를 좀 보완을 해서 좀그 두툼한 백 모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정대현 님께서 또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덤벨 프로보 동작이 광배에 자극을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광배근 운동을 하시면서 덤벨 프로보를 진행했을 때 광배근의 자극이 잘 전달돼요. 즉, 그, 왜 우리 근육의 그 자극 원리에 보면, 멋을 선긴장 훈련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해당 근육 부위에 조금 이어지는 뭐 운동 종목이 조금 더 목표한 근육 부위에 자극 전달이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운동 원칙 그게 바로 선긴장 훈련 원칙이죠 즉 광배근에 내가 프로보를 통해서 자극을 좀더 전달하고 싶다고 라 한다면 광배근을 미리 긴장시켜 놓고 그 다음 종목으로 프로보를 진행하는 거죠 프로볼을 먼저 진행해서 광배근의 긴장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운동 기법이 그 아직 프로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상 뭐 광배근에 직접적인 그 자극을 전달시키는 어떤 그런 요령은 얻기가 힘드니까 우선 광배근에 대한 자극 뭐 원암 로우라든지 뭐풀 다운이라든지 또는 뭐 CTD로우라든지 이런 동작을 통해서 광배근에 대한 자극을 먼저 전달시켜서 광배근을 선긴장시킨 다음 프로보 동작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정성훈 님께서 로우로우를 진행할 때 광배근의 자극보다 후면 삼각근이랑 등 상부 쪽에만 자극이 가는데 이 자극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사실은 질문하신 게 맞아요. 질문하신 게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벤트 오버, 이렇게 몸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이 동작을 진행하는 게로 원암 로우라고 그랬죠? 아까 덤벨을 이용하면 이게 원암 로우가 되고, 프레이트 로드 장비를 활용한다면 이게 원암 로우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동작이 되는데, 자, 이 장비가 이제 로우 로우 장비인데, 자, 이 동작을 할 때, 광배근에 자극을 주는 요령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걸 간단히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를 잡아서 끌어 올릴 때 이렇게 앉아서 손잡이를 잡은 다음 다리로 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이걸 할때 그냥 원암으로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이 발의 위치를 이렇게 11자 형태로 놓고 하신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광배근의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발을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90도 각도의 다리 각도 내이이 이 벌어진 다리 내로 이 손잡이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진행할 때 손을 당기면서 이 팔꿈치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 이 로우로우 장비에 특징을 잘 활용하는 방법론이 되죠. 즉, 이 손잡이의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게 로우로플레이트로도 로우로우 장비인데, 이 손잡이 모양, 이 손잡이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 손잡이, 이 손잡이가 꺾이니 각도가 있겠죠? 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 손잡이가 내 복, 약간 사이드 이쪽에 닿을 수 있게 몸을 만드셔야 돼요. 해당 장비는 특수하게 디자인이 되기 어있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이 장비를 사용할 때 100% 자기 몸에 맞지 않아요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만든 장비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장비의 특징을 내 몸에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국산 장비든 외국산 장비든 똑같습니다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몸으로 맞춰서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손잡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를 잡을 게 아니고 여기를 잡을 거다 그러면 이 손잡이가 내 몸의 사이드 쪽에 들어올 수 있게 즉 광배근의 그 기시점 방향 쪽으로 그갈수 있게끔 내 몸을 맞춰서 이 기구를 사용하여야지만 조금 더 좋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발을 한쪽 발은 여기 그리고 11자로 놓지 말고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 손잡이가 내 몸에 사이드 쪽에 정확히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만 광배근에 깊은 자극을 유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팔 이때 당길때 팔꿈치를 약간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서 줘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라인 트라스 엑스 익스텐션 팔꿈치 통증을 줄이는 자세나 팁이 있을까요? 라고, 음, 교대 왕자님께서 라인 트라스 앱 익스텐션 진행을 할때 팔꿈치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이 라인 트라스 앱 익스텐션도 사실 이거 집에서 할수 있죠? 왜냐면 덤벨, 밥벨 갖고 할수 있는 게이 동작이니까. 이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라인 누워서 삼두박근 펴기 뭐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완 삼두박근에 자극을 주기 위한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은 팔꿈치 관절만을 이용하는 원조 인트 훈련이에요. 이게 투조인트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부위에 팔꿈치 통증이 자꾸 발생되는 어떤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나친 중량 사용, 중량 욕심이 첫 번째예요. 원조인트 운동인데 상완 3도 밖은 빨리 발달시키고 싶다고 무겁게 하기 때문에 팔꿈치 통증이 발생될 게 가장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이 있다면 이 동작을 진행할 때 팔꿈치를 너무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모으는 이 동작을 유지한 채로 익스텐션 동작을 진행하기 때문에 팔꿈치 통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두 가지 원인 그러니까 우선 상완 삼두근 분리를 위한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 운동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운동이기 때문에 무거운 중량의 선택은 제로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작을 할 때는 우선 제일 첫 번째가 누워서 중량을 들면 직각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렇게 각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게 직각이면 처음에 준비 그러면 이게 각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 각도 상태에서 이마로 내려주고 그대로 뒤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릴 때 통제 딴 통제 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셋 셋.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선 이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가 유지되게끔 동작을 진행하시고 팔꿈치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고정만 시키면 되거든요 사람마다 이렇게 뭐, 이게 편한 사람이 있고, 이 각도가 편한 사람이 있고, 또이 각도가 편한 사람이 있고, 그 각도는 다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동작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꿈치의 위치는 너무 이렇게 끌어 모으려는 어떤 이런 경향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통증이 안 느껴지는 그런 각도를 유지하시고, 어, 동작을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비즈만 대각각도가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 중량은 한 20회 정도 가능한 저중량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팔꿈치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작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벤치 집 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건 얼마든지 집에서도 할수 있는 동작이니까 의자 두개 갖다 놓고 해도 되고 뭐 어떤 이렇게 고정된 벤치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발 이렇게 해놓고 상체를 이용해서 팔에 자기 상지 무게를 전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벤치잎 동작으로 상완삼두근에 대한 선긴장을 먼저 진행을 시켜요 이렇게 이 동작을 통해서 상완삼두근의 선긴장을 진행시키고 연속 동작으로 라인추어서 익스텐션 진행하면 처음에 직각 각도 주고 이 상태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래서 이런 그 세트법 벤치 딥이라고 하는 자기 바디웨이트를 이용한 뭐 양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그 프레스 방법적인 그 벤치 딥 동작 그리고 뭐이집하나뭐 뭐 이건 스트레이트바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라인추아셉 익스텐션과 같은 원조인트 훈련을 한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조금 더그 상완삼두박근의 펌핑 느낌도 빨리 얻으실 수 있고 또 세트도 많이 진행되는 운동 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팔꿈치 통증도 감소시킬 수 있고 팔꿈치 통증도 예방시키면서 상완삼두근의 발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어, 얻을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탁혁고세 님께서 보디빌딩에서 네가티브 동작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수축과 이완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이야기인데 이완 이란 말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요 수축 그다음에 신전, 즉그 다음에 신전 즉그 길이 적인 수축과 신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이완. 만약에, 뭐, 제가 이완이란 말은 영어로 relaxation. 즉, 힘을 빼고 풀어버리는 게 이완이죠. 근데 우리가 운동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할 때는 이때도 힘을 주고 이때도 힘을 주는 거거든요. 즉, 구심성 수축이냐, 원심성 수축이냐. 둘다 수축이에요. 근데 하나는 길이적으로 짧아지는 것이고 하나는 길이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는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 하나는 길이가 길어지는 수축,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에서 이네가티브즉 근육이 늘어나는 이 동작에서 통제를 해야지만 조금 더 근섬유의 손상률을 높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근육섬유, 머슬파이버라고 그랬으니까 머슬파이버는 이런 섬유예요, 섬유 이 섬유는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찢어지겠죠 즉 근육은 잡아 당겼을 때즉 길이가 길어질 때 손상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치 섬유처럼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딩에서 이 근섬유의 손상이 많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 손상된 근육을 고치려고 하겠죠 그럼 고치는 과정에서 대충 고치려 하지 않고 손상되기 전보다 더 강하게 고치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초과 회복이라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복시키다 보면 근육이 근섬유 자체가 굵어지고 강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근육의 이상 비대 현상, 멋을 하이퍼 트로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자극은 신장성 자극에 대한 통제, 그즉 보디빌딩의 네가티브 동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어, 진행을 해야지만 근성장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경농님께서 팩택플라이랑 오버헤드 트라이셉 익스텐션 할때 어깨 통증이 생기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 무조건 가슴 근막 이완 하셔야 됩니다 즉 이게 팔을 가슴을 이렇게 움직일 때그 다음에 오버, 오버 트라이셉 익스텐션은 이게 팔을 이렇게 거상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견관절 자체의 외회전을 유도시킬 때 어깨에 통증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즉 여기서 이러 이동작을 할때 그럼 이게 제대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왜안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가슴 근육의 단축 때문이죠. 즉이 하단 쪽. 분명히 이런 데 이렇게 해 보면 강한 힘줄 같은 게 만져질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최고의 운동 방, 운동 방법이 아니라 그 요령은 이볼 같은 걸 이용하셔 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소개했을 텐데. 가슴 근육의 근막 이완. 이런 그 동그란 공 같은 걸 이용하셔서 벽에 공을 놓고 이 가슴 근육을 이렇게 눌러서 이완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동작을 하실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러면서 여기 이 끝단 이 부위에 대한 그 이완을 이럴 땐 이완 이란 말을 해야 돼요 아까 신전 수축 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처럼 그때는 그 운동 동작에 관한 근 길이의 짧아 짐과 길어짐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수축과 신전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 지금과 같이 뭉쳐있는 근육이 풀어진다라는 이런 개념에서의 사용 용어는 이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외회전이 잘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가슴 근육의 그 단축으로 인한 외회전이 방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근막이완을 통해서 이완식 가슴, 이렇게 뭉쳐있는 가슴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돼요.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이완이란 말인 거죠. 이럴 때는 이런 볼을 이용하셔갖고 벽에다가 공을 고정시키고 가슴 근육을 대고 약간 체중으로. 근데 이걸 너무 세게 누르면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눌러버리면 순간적으로 풀어지긴 하는데 풀어졌다가 힘을 줄때탁 뭉쳐서 아예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풀어주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서 약간 통증이 느껴지면 그대로 멈춰요. 우선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막 문지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문지렸다가 통증이 딱 있으면 그그 그 상태에서 멈추세요. 멈춰서 약간 기다렸다가 약간 위치 옮기고 또 멈추고 약간 기다렸다가 또 위치 옮기고 뭐요 정도의 그러니까 이공이이 라크로스볼이라든지 이런 볼을 활용하셔 가지고 가슴 근육에 이완을 하는 이런 근막 이완을 아, 추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그 지금 뭐 어깨 회전이라든지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이나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 뭐 팩택 플레이 같은 거 동작 하실 때 조금 더 이제 그 통증이 많이 그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치마 와리 님께서 V 스쿼트 레그 프레스로 프리스쿼트 대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체 가능합니다 꼭 과거에 그 바벨스쿼트라고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바벨스쿼트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전적인 운동 방법의 한그 방법이다 대퇴부에 자극을 주기 위한 유일한 운동 장비인 바벨과 덤벨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 그 시절에는 바벨을 짊어매고 웅크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스쿼팅 동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특수하게 디자인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스쿼트라고 하는 종목이 진행되었던 것 뿐이지 지금과 같이 좋은 장비가 개발되어 있고 안정성과 그 해당 목표 근육의 직접적인 자극 전달이 가능하게끔 디자인된 이런 머신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성도 높고 아울러서 해당 근육 부의 자극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훨씬 용이하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뭐 V 스쿼트, 그다음에 레그 프레스, 프리 스쿼트 얼마든지 대처 가능하니까 꼭 스쿼트, 스쿼트, 스쿼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아아. 아, 아. 아이디 아아아 아, 아 님께서 중학교 2학년인데 헬스 다녀도 될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중학교 2학년 정도시니까 좀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아 이제 그러한 그 헬스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럴 때아 그럼 제가 어떻게 헬스 그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헬스 운동을 헬스장에 가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PT 받으시면 돼요. 자극 위주로 운동을 하다 보니 중량이 늘지 않던데 제 운동법이 틀린 건가요 근력은 발달하고 있는데 근력 발달 정도에 비해 중량이 별로 늘지 않네요 자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근육을 그 성장시키는 근력이 근육을 성장시킨다 물론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근력은 근육의 횡단면적에 비례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근육을 횡단, 근육 부피가 이렇게 동그란 근육 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단면적이, 이 단면적이, 요만한 단면적보다는 이렇게 넓은 단면적이 힘이 세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근육에, 뭐, 100개의 근육 섬유가, 그러니까 100개의 나무젓가락과 100개의 이쑤시개를 비교해 보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100개의 나무젓가락, 100개의 이쑤시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굵을까요? 100개의 나무젓가락이 당연히 굵죠. 즉, 같은 100개인데, 하나는 나무젓가락 굵기고 하나는 이쑤시개 굵기라면, 발휘 되는 근력은 나무젓가락 굵기 크기에 근육이 훨씬 커요 그게 바로 근육의 횡단면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횡단면적이 크면 사실 발휘 되는 근력은 큰데 지금 운동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운동은 하고 있는데 근력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근육이 잘 커지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인데 그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무조건 근육이 커지기만 한다고 해서 근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쪽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사실 보디빌딩에서 필요한 거는 단점이 적은 그 근육의 형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펌핑의 느낌도 좋고 내가 거울상에 섰을 때 운동 전에보다 부피가 증가해 보이는 순간적인 근육의 펌핑이 느껴지고 순간적인 근육의 크기가 증가되는 그러한 상태로 운동이 되어지고 있다면 비록 그 크기가 빨리빨리 이렇게 커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계신 것이고 충분히 근육의 자극이 전달되고 있는 것에, 것입니다 다만 좀 누적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직 어, 크기의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뿐인 것이지 지금 뭐 한마디로 그냥 인큐베이팅 되는 어떤 그런 기간에 있다 라고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하시면 분명히 그 성장되는 어떤 근육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믿고 그 프로그램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장지방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정대님께서 한번더 질문을 해셨는데 내장지방을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 같이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조금은 유산소화된 운동의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겉에 있는 어떤 그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은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지방 쪽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은 사실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노력보다 조금 더 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도 이런 전문적인 바디빌딩 식의 어떤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그 훈련 방식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약간 그 컨디셔닝 트레이닝 방법 같은 형태로. 즉, 막 숨도 차고 땀도 많이 나고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그 웨이트를 진행하는 서킷 프로그램 같은 이런 형태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좀 병행하시고 마지막 단계는 분명히 다이어트죠. 그 그러니까 어떤 식이 조절까지 이렇게 병행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그뭐 원하시는 어떤 내장 지방의 감소의 결과를 좀 빨리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헬스클럽에 지금 이렇게 가지도 못 하실텐데 그래도 우리 조금만 힘내서 운동만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꼭그 운동하시는 거 생활화하시고 집에서라도 그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령 아까 제가 초반에 뭐 설명 드렸는데 자기 바벨하고 덤벨만 있다면 그리고 자기 바디 웨이트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서킷트레이닝과 같은 훈련 루틴을 갖고 진행할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 푸셔 한 20개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앞에 놓여진 덤벨을 들고 덤벨 프레스 그 다음에 바로 사이드 레터럴 그 다음에 놓고 바벨을 들고 바벨 로우 바로 데드 리프트 진행하죠? 진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덤벨을 다시 들고 덤벨 컬그 다음에 원암 트라이섭 익스텐션 이쪽 뭐 15개 그 다음에 이쪽 15개 자, 그 다음에 그 덤벨을 들고 바로 스쿼트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런지 그 다음에 런지 그 다음 누워서 복부 크런치 그 다음 레그 레이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푸쉬업, 스탠딩 덤벨 숄더 프레스, 그 다음에 덤벨 사이드 라테랄, 바벨을 이용한 바벨 로우, 데드리프트, 그 다음 다시 덤벨 잡고, 덤벨 컬, 뭐, 올터네이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원암 트라셉 익스텐션, 양쪽 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덤벨을 든 채로 스쿼트 진행하시고, 덤벨 든 채로 다시 런지, 런지 하시고, 끝나면 놓고 바닥에 누워서 크런치, 그 다음에 레그레이즈. 요 루틴을 15회씩 한 번도 안 쉬고 푸쉬업부터 마지막 레그레이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다, 한 번에 다 하셔야 돼요. 그게 끝나고 나면 한 2분에서 길게는 한 3분 정도? 좀 호흡이 하, 하, 좀 돌아오면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근력도 있고 운동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한 다섯 번 정도. 매일. 근데 내가 좀 운동에 좀 초심자다. 그러면 세 3세트 정도. 그리고 하루는 쉬고 뭐 하루는 또 운동하고. 이렇게만 진행하셔도 얼마든지 근섬유의 부피 감소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근력을 유지한 채로 지금의 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도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습니다.